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입니다.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초보왕 정말 이제는 하이브리드까지 왔어 우리 빨리 봐야 돼 라고 자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아래쪽에 보면 우리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는 링크가 있고 또 각종 연습도 구 클럽을 구입할 수 있는 옥스윙 몰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브리드 특집 계속되고 있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실전 타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스몰 스윙, 스몰 스윙은 거의 스윙이 이 왼쪽 어깨가 90도도 안 들어가는 형태, 그리고 거의 드는 동 만운동 하지만 이 왼쪽 편으로만 공을 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여기 오른쪽은 없고 어찌 됐고 왼쪽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봅시다 라고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미들 스윙은 뭐냐면 여기에서 또왼 어깨가 들어가긴 하지만 90도 정도 들어가는 형태가 되죠. 그런데 크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스몰의 영역에서 힘을 썼던 그 구간이 있어요. 그럼 커졌으면 커진 데서부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선 또그 어느 정도 큰형답게 참아야 돼. 그래서 이쪽까지 와서 힘을 써야지 여기 갔다고 여기에서부터 힘을 쓰면 타이밍이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타이밍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백스윙을 갔잖아요. 그러면 왼발 가고 무릎 가고 골반 빠지고 손 와서 클럽이 들어와야 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쪽 간 상태에서 바로 쳐버리면 실제로 이 하체 왼쪽이 어떤 활용이 되기 전에 먼저 상체가 덮이기 때문에 좋은 타격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왼어깨가 조금만 들어가서 막 으스 힘쓰는 으쌰 하는 막이 스퀴즈하는 쥐어짜는 이 동작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거는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드라이버, 뭐 웨지, 모든 것까지 심지어 퍼팅까지도 해,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아주 이골라게 연습을 해야 된다. 왜? 그 구간에서 공을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구간만 연습을 하면 이만한 스윙이어도 여기까지 와서 윽하고 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구간의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미들 스윙 어깨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제가 초보왕 같은 옥선생 같은 경우는 약간 중간 정도가 맥스인데 다음 시간에 제가 빅스윙도 가보겠지만 자 가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몰스윙은 가까이 선다고 그랬죠. 가까이 서니까 전체적으로 좀 좁은 느낌 그 상태에서 스윙을 드는 동 많은 동하면서 하고 피니쉬를 해주는 형태에도 괜찮다. 어이 정도로 해서 거리가 뭐 많이 나갈 수는 없죠. 그런데 힘에 따라서 더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초 스몰 그스이즈 형태였고, 조금 더 크게 해서, 이렇게 하고, 피니쉬 형태로 가야 된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스이즈 스윙이라고 하잖아요. 스퀴즈. 스퀴즈 이제 쥐어 짜는 그 스윙은 정말 요만큼만 들어가지고, 꽉 짜내는 거예요. 마지막 그한 방울까지 딱 짜내는 건 이제 그게 스이즈 스윙인데, 참이 우리 몸이 특이한 게, 분명히 이게 핵심 구간이잖아요. 스이즈가 그런데, 스몰이라고 해서 요만큼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치면 또 어떤 구질이 나오는지 보세요 조금만 커진다고요 스몰이에요 스몰 조금만 커진다고 바로 치면 요런 식의 스윙이 나와요 제가 요즘 과장되게 설명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 스쿠이즈 스윙에서 조금만 커져도 이격된거죠 이 이격됨을 이 이쪽으로 가져가서쳐야돼요 그럼 미들 스윙이 이만큼 가는건 어떻겠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스윙이 이년구까지 오면 여기서부터 바로 치려고 하니까 공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공이 쳐지는게 어, 그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스퀴즈는 정말 많이 했고 그 위치는 알고 미들스윙이니까 약간 넓게 서고 하지만 어깨는 넓게 들어가도 백스윙이 만큼 들어갔어요 이만큼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바로 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아까 스퀴즈 지역으로 와야 돼스퀴즈 지역으로 와서 해서 응 하고 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살살 이런 식으로 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천천히 하니까 근데 느낌은 안 오는데 제가 조금 빨리 쳐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백스윙 들고 이쪽 구간에서 윽! 하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빡! 치는, 여기서 올라갔다 해서 빡! 치는 게 아니라 가서도 이렇게 와서 여기서 치는 거예요. 근데 이 구간이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딱딱딱딱 끊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 또, 여기에서 백스윙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을 치는 액션은요, 우리가 팔로도 치고 뭘로도 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정말 연습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서서 조금만 들고 이 연습만 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몸으로 쥐어짜는 동작만 계속하는 거예요. 앞쪽으로 보내려고 대신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 가고 잡고 조금만 들고 앞쪽으로 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막 욱신욱신해요. 왼쪽이 욱신욱신한데. 큰힘 들이지 않고도 너무 편하게 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높게 들고 해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동작이 뭐, 이렇게 크다고 해도, 결국엔 어디서 쳐? 여기서 쳐, 여기서. 이걸 누가 잘하나 봤더니, 요즘에, 어, 어린 선수죠. 김민규 선수. 김민규 선수가 이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치는데, 그선수 백스윙이 가도, 여기까지 와서 핵심 구간만 가지고 공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체격이 작기 때문에, 뭐, 서양 선수들만큼 장타자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치는 게 누가 있어요? 존남, 또 뭐, 토니피나, 뭐 엄청, 거구도 있잖아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미들 스윙을 하더라도 번쩍 가 갖고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도약거리는 만들어놨으니까 쭉 가속을 점점 붙이면서 마지막에 쳐야 되는 이러한 노력의 스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스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왼쪽에 있는 요 구간이에요. 스퀴징 동작이에요. 스퀴징에어리요스퀴징은 스쿠이징 내가 겨드랑이도 쪼고 손목도 쪼고 힙도 쪼고 모든 것을 순간 빡 파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참 초보왕인데 이런 것까지 말씀드린 게뭐 하지만 이제는 연습하실 때가 됐다 왜 거의 100회에 육박을 하고 있으니까 아셨죠 다음 시간에는 음 이제 빅스윙 하면서 이 하이브리드 특집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이언 특집에 들어가게 될 텐데 아무튼 이것도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미들스윙보다 더 중요한 건 스몰스윙에서의 스퀘이징 헤어리어 그걸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비용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초보강이었습니다